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상보험계약의 기초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요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 주요용어는 지난 시간에 해상보험증권과 해상보험약관, 계약관계자, 보험의 목적,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의 개념과 협정보험가입과법정보험가입 보험료와 보험료율, 해상사업, 해상위험, 해상소해를 구분하고요.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과 보험료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가입과 보험금액,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은 Insurable Value라고 하는데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비보험 이익을 경제적으로 평가한 가치입니다. 즉 보험에서는 결국은 그비보험자 입은 손해를 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평가한 가치가 될 것이고 이래서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이 보험가액이 되겠습니다. 보험 계약에 의해서 비보험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보험자의 법률상 최고 보상한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받는 만큼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보험가액 이상으로는 어, 보험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최고 보상한도라고 하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가액으로 보험증권이 명시된 가액을 협정보험가액 즉 Agreed Value라고 하고 협정보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보험증권을 기평가보험증권, Valued p a l e t 이라고 합니다. 보험증권의 보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보험증권을 미평가보험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은 원래 손해받는 만큼만 보상이 주기 때문에 미평가보험증권 형태로 계약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짧은 기간, 즉 1년 미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상황에다가 보험가입의 평가액이 그때그때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주의하기 위해서 어, 협정보험가입으로 미리 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보험가입에 대한 감정을 하고 합의를 해서 어, 보험가입을 하는 협정보험가입을 따라서 가는 기평가보험정권형태로 보험계약이 체결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보험금액인데요. SOME INSURED라고 하는데 피 보험자가 보험에 실제로 가입한 금액입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는 최고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은 법적으로 최고 보상 한도라고 하면 보험금액은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보험가입이 100억이라면 100억 중에 나는 90억까지만 보험을 들겠다 면 90억이 보험금액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는 최고 금액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과 보험금액은 같을 수는 있지만 보험금액이 보험가입보다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보험의 목적이 전손되었을 때 해당 보험계약상 최고 보상한도인데요. 보험증권 발행시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험금액에 대비한 보험률이 적용됩니다. 다음 보험금인데요. Claim Amount 해상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비보험 위험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손해를 얘기하는데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보험금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보험금액보다 커질 수 없고, 보험금액은 보험가입보다 커질 수 없다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부 보험, 일부 보험, 초과 보험의 개념이 돼서, 초과 보험, 공동 보험의 개념이 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입과 일치하는 보험계약입니다.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와 달리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입보다 적은 금액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입니다. 보험료의 전략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일부 보험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보험계약 체결을 위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일부 보험이 되는 정도인데 이런 경우는 자연적 일부 보험이라고 합니다. 1906년 m i a 제 81조에서는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액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보험자로 간주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된 전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전손이 됐을 때 전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보험 가입되어 있는 보험금액을 동인해서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 법적으로 최고 책임질 수 있는 한도가 보험가액이라고 했는데 보험금액은 계약을 들때 최고 얼마까지 어, 보상을 받겠다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보험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가액에 비해서 보험금액이 몇 퍼센트? 80% 보험 들었다 70% 들었다고 하면 은 실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줄 때 80% 70%와 같은 이런 비례하는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비례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곱하기 보험금액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는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의 전액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보험증권에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를 실손보상계약 또는 제1차 위험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초과보험 오버인슈런스인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계약. 보험계약 체결은 물가의 하락으로 인한 선의의 초과 보험이 있는 반면에 피보험자가 사기로 초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선박을 200억의 보험 가입을 하면은 만약에 실제 가액, 가입, 이 보험 가입이 100억이라는 것을 보험자가 모른다면은 200억을 지급을 전손되어서 200억을 지급함으로써 100억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무효화될 수가 있습니다. 1906년 MIA 제84조 제3항 2호에서는 피보험자가 미평가보험 계약에 의해서 초과부고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비례부분이 환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나그대일리인의 사기가 있는 경우에 는 보험료가 환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 선의로 어, 초과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을 때는 어, 보험료의 비례부분,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되지만 어, 사기로 보험을 초과보험 들었을 때는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고 보험금도 지급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 공동보험 코 인슈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보험자가 동일한 비보험자를 상대로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동일한 비보험 및과 해상 위험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기관으로 보험가액의 한도 내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공동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어, 보험가액이 크다든지 할때 여러 보험회사가 이것을 공동으로 나누어서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공동이 라고 합니다. 복수의 보험자가 거대위험에 대하여 위험의 수평적인 분산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보험입니다. 여러 보험자에게 가입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복보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각각의 보험자가 인수한 일정 비율의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공동보험자의 책임은 자기가 인수한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공동보험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보험은 보험자가 수직적인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보험방점에서 수평적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보험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906년 m i 에서는 하나의 보험증권이 2인 이상의 보험자에 의해서 서명되거나 또는 2인 이상의 보험자를 대리하여 서명되는 경우,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각각의 서명은 피보험자와 별도의 계약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정보험가입과 법정보험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정보험가입은 agreed value라고 하는데요. 합의된 보험가입이라는 뜻입니다. 보험자와 비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의 실제 가치를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 가입입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보험가입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의 목적인 선박과 적화가 대부분 항의주의이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될수 있는 시점과 장소가 변동되는 가운데 보험사고가 발생한후 기준시간과 기준장소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부산항에서 화물을 선적하여 미국의 LA항으로 운송 중 태평양의 공해상에서 사고로 인하여 화물이 멸실 훼손되었다고 가정하면 출발 시점, 사고 시점, 도착 예정 시점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 출발지, 사고 발생지, 도착 예정지 중 어디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산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제무역의 발생 원인 중 하나가 수출지와수입지 가격 차이이기 때문에 해상 보험계약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협정보험가액은 보험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와 비 보험자가 보험가액을 사전 합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됐고요 어, 보험의 목적에 대한 협정보험가액이 기재된 보험증권, 이나기입평가보험증권이라고 니다해상보험실무에서는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피보험자가 보험가액을 신고하고 이를 보험자가 승낙하면 협정보험가액이 승립하게 됩니다. 어, 해상보험계약에서는 대부분 보험가액을 사전에 협정하게 되는데요. 적합보험계약의 경우는 에 통상 매도인이 작성한 상업보험장이 기재된 금액이 협정보험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선박보험계약에서는 선주가 선박 명세서와 신고가액을 제출하면 보험자는 선주가 제출한 신고가액이 보험개발원 등 관련 기관에서 제시한 성과결정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거나 낮지 않으면 선주가 제시한 가액으로 보험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로이즈조합에 속한 지혜보험자에게 문의하여 보험가액을 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법정보험가액인데요 당사자간의 보험가액을 협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보험, 협정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미평가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이러한 방식이 채택이 되는데요. 협정보험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보험증권을 의뢰 미평가보험증권, 언 n v a l u e d 로합니다 미평가보험증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모든 보험계약에 협정보험가액을 사전에 약정하니 편리하겠지만 보험기간이 장기간이거나 보험의 목적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건일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성격상 협정보험가액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협정보험가액을 합의하는 것이 오히려 의도적 추가보험을 유도하게 되어 보험계약을 도박계약화하거나 사행계약화할 위험성이 높고 보험의 목적의 실질적 가치의 상승을 지나치게 무시할 경우 피 보험자의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보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해야만 피보험이익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상위험으로 뜻밖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도 에보험가입을 사전에 협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협정보험가입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법정보험가입은 따르게 됩니다. 어, 법정보험가액이라는 용어는, 용어 용어 정의를 해보면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산정방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산정방법을 사용하기로 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률로 정한 산정방법으로 평가되는 보험가액을 법정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보험가액을 산정방법이나 보험가액을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의 산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의 산정 방법을 법률로 규정하게 됩니다. 보험가입은 늘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과 장소에서의 가입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손해보험은 피해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가입을 기준으로 하지만 대상보험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1906년 MIA 제16조에서 선박보험, 운임보험 적가보험 등으로 구분하여 보험가입의 산정기준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와 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험료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피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비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얘기합니다. 어, 여기에는 순보험료, 넷프리미엄과 부가보험료, 로딩프리미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두 가지를 합하여 총보험료, 그로스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순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따른 이론적 보험료입니다. 이게 보험에서는 손해발생률을 판산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입되어 있는 보험단체를 구성해 있는 피보험자들을 모아놓고 여기에서 손해율을 계산하고 여기에 따른 손해율을 단순 분담을 시켜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순보험료라고 하고 실제로는 상업보험에서는 보험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과 이윤이 있기 때문에 순보험료 이외에 보험업의 경영원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서 들어가는 비용도 여기에 이것을 부가보험료라고 합니다. 부가보험료는 보험자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보험료가 상호보험과 P&I와 n 같은 상호보험료 공제의 경우에는 이윤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러한 관리, 보험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만 여기에 부가보험료로 들어갈 것이고요. 상호보험에서는 여기에 이윤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이, 이익도 발생시켜서 부가보험료에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어, 보험료의 관계는 총보험료 안에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험료율, 어, 프리미엄 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험단위 또는 위험단위에 부과하는 비율로서 위험단위 가격이라고 합니다. 개수의 법칙으로 추정한 보험사고의 확률, 즉이 손해율은 그 해의 보험금을 그 해의 보험료 수입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보험사고의 확률로부터 그 손에게 해 알맞은 보험 원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경영 경비와 이익을 더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어, 보험료율의 표시는 보험료의 보험 금액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게 되고요. 어, 보험료율의 산정 원칙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손해 발생 시에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에게 비례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어, 보험료율 산정 기술이 필요한데요. 비보험자의 불안을 제거하고, 보험자의 경영의 기초화되는 경영 원가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도의 산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낮은 보험료율에, 어, 많은 그, 비보험자가, 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습니다 이러한 보험료율의 요대 요소로는 적정성, 적정해야 됩니다. 합리성, 합리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방제성, 손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해야 합다 손해 실적에 대한 조절성.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내는 비보험자가 그 있을 것이고, 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비보험자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보험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도,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자주 나는 경우는 보험율이 료 인상이 되고, 어, 손해, 자동차 사고가 없으면, 은 어, 보험료율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손해 실적에 대한 조절성 플렉스블, 플렉스블이라고 합니다. 보험료율의 종류는 보험자 개인이 오랜 경험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산정하는 자유보험료율과 보험자협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정하한 협정보험료율이 크게 나누어집니다. 해상보험에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합보험은 협정보험료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선박보험에 의우에는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의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하는 협정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로이저 조합의 자유보험료율을 해외구독보험료율 형식으로 채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 500톤 미만 선박의 경우에는 재보험 의정률이 굉장히 낮고 국내에서 대부분 인수를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에서 위험률에 따라서 협정보험료율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반면 500톤 이상 선박의 경우 에 대부분 어, 재보험을 들기 때문에 재보험 회사에서 인수할 때이 보험료율을 얼마로 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 해상사업, 해상위험, 해상소원에 해상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해상사업은 1906년 MIA 제3조 2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사업이 존재하는 경우는 첫째, 선박, 물건 또는 기타, 동산이 해상 위험에 직면함. 두 번째, 피보험 재산이 해상 위험에 직면함으로써 운인 여객 웅임 수수료, 이윤 또는 기타의 금전적 이익의 취득이 위협받거나 혹은 선급금, 대부금 또는 비용에 대한 보증이 위협받을 경우. 세 번째, 해상 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 재산의 소유자나 기타 피보험 재산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해상사업이 있다고 하고 이러한 해상사업에 대해서 어, 해상위험이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3의 경우, 즉 3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재산의 소유자나 기타 피보험재산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제3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인데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해상보험에서 담보할수 있다는 것은 연방의 제3조 2항뿐만 아니라 피보험이익에 대한 규정인 제5조 2항 보상한도를 규정, 규정한 제74조의 규정상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자 여러분들 해상보험법도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이라는 성문법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 외에 교재 부록에 있는 어, 1906년 MIA의 규정을 별도로 복사를 해서 그것을 옆에 두고 일일이 어,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어, 좋겠습니다. 해상보험 실무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 종류에 따라서 선박보험과 p i 의 양자로 나뉘어서 분보하게 됩니다. 어, 선박충돌로 인한 배상책임은 선박보험에 분보를 하게 되고 그 나머지 배상책임은 p i 에 분보합니다. 아, 참고로 1983년 IVC 헐즈 제6조 충돌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보험에서는 유일하게 배상 책임보험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충돌 손해배상 책임 조항인데요. Collision Liability c l o s e 라고 합니다. 아, 4분의 3 충돌 배상 책임, 보험자는 피보험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어, 그 결과 피보험자가 다음은 상황에 대해 법적 배상 책임을 주고 소원의 배상금 조로 타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4분의 3을 피보험에게 자보상하여줄 것을 합의한다. 하고 6.1.1에서 다른, 다른, 다른 선박과 다른 선박에 적재된 재물의 멸실에서 6.1.2 다른 선박과 다른 선박에 적재된 재물의 지연및 사용 이익을 상실 6.1.3 다른 선박과 다른 선박에 적재된 재물에 대한 공동성 이익 구조 또는 계약 구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6.2에서는 이 학관 6에 규정된 보상은 이 보험의 다른 재조건에 의해 규정된 보상이 추가되며 다음의 규정에 중한다 6.2.1. 비보험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상방 선박에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방 또는 상방 선박의 대상 책임이 법률에 의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학관 6에 의한 보상액은 이 충돌 결과 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또는 수취하여야할 상계 차액이나 금액을 확장하는데 적정하게 승인된 쌍방의 손해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해당 선주가 상대방에 게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조하여 교차책임의 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6.2.2. 이학관 6.1 및 6.2 하에서의 보험자의 총배상책임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충돌사고당 비보험선박보험금액의 4분의 3에서 보험자의 비례부담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6.3에서는 보험자의 사전 서명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에 관해 다투거나 배상책임제한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험자는 또한 피보험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여야할 법적 비용의 4분의 3을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1906년 MIA 제3조 1항에서는 모든 적법한 해상사업이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이 될수 있다고 했죠. 또 제41조에서는 부부된 해상사업은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피보험자가 지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묵시적 워런티가 있다 했습니다. 자신이 부부하는 해상사업이 적법한 것이고 또한 이를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할 묵시적 워런티를 부담하는데 요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부부된 사업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또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묵시적 워런티는 해상보험에만 특이한 것이고, 타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상위험, 렉타임 페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항행의 결과로서, 혹은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화재, 전쟁위험, 해적, 표도, 강도, 포획, 납포, 왕후 및 인민의 역적 또는 루트와선원의 악행은 해상위험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종류의 위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기타의 일체의 위험을 해상위험, 어, 해상 위험을 우리가 에버리지라고, 에버리지는 평균이라는 용어로도 쓰이지만, 영어 사진을 찾아보시면, 네 번째 정도,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개념이, 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보험에서는 해상에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상 손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피보험 이익이 해상 위험을 만나서, 그 전부터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물적 손해, 비용 손해, 책임 손해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은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 보험료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기간은 Terms of Insurance, p e 라고 하는데요. 이게 영어에서 딱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보험에서 어, 커버하는, 보상하는 기간이다. 이런 뜻이죠. 보험자가 그 기간 중에 발생한 피보험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는 보험계약상의 일정기간입니다.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하고요. 보험기간이 시작된다는 말은 위험이 시작된다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보험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는 것이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이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데 그래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손해라도 보험기간 전에 발생한 피보험 위험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종료 후에 발생한 손해이라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피 보험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또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계약기간은 팔러시피리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이라는 뜻인데요. 영리법께서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기간을 보험계약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을 동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이 보험료의 불지급이나 소급보험 또는 운송약관 등의 동일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관련 타조항에 의해서 효력이 증거되기도 하고 제한되며 연장되기도 합니다. 다음 보험료기간에 대해서 알아습니다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단위기간입니다. 보험자는 일정한 기간을 다니고 그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여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다 보험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기간이 특정 연월일시로부터 특정 연월일시까지 구체적 1년으로 정해진 경우 보험료기간은 그단위기간 1년이 되고요. 항해 단도 정하게 되면 1항해 구간이 어, 보험료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을 단위로 해서 그 기간 중에위험률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경우, 이게 대부분이고요. 보험기간이 특정항해 구간, 즉 항해보험일 때는 보험료기간은 당일항에 구간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 그네 번째 강의 제4강에서는 보험가입, 보험금액, 급액, 보험금액 개념을 구분한다든지 또보험기간보험계약기간 어, 보험료기관 간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본 이런 개념을 구분해야 되고요. 일단 이 개념이 정확해야 여러분들이 이이후의 강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의 암기가 되다시피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